크롬 브라우저에서 동영상을 재생할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서 검은 화면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해당 오류는 네트워크 연결 실패 또는 동영상 포맷을 지원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나오지만 동영상을 게시한 사이트와 동영상 파일이 위치한 프로토콜 차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은 인터넷 강의 사이트라든지 관공서 사이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크롬 브라우저 설정 메뉴에서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를 허용만 해주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류가 발생하는 웹사이트로 이동한 다음에 URL 주소 부분에 있는 자물쇠 아이콘 사이트 정보 보기를 누른 다음 사이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권한 목록에서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 항목을 찾은 다음에 차단으로 되어 있는 걸 허용으로 변경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일부 동영상을 광고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크롤 을 다시 위로 올린 다음에 광고 항목도 목록에서 허용으로 변경을 해주면 모든 설정은 끝납니다.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웹페이지 새로고침이나 단축키 F5를 누른 다음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